지금 보시는 부품이 건조제입니다. 컨덴 셔와 일체형인 리시버 드라이어 안에 들어있는데요. 알갱이로 된 건조제와 망으로 된 필터로서 하나의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리시버 드라이어는 시스템 내의 수분제거 가스 속의 기포분리 기능과 냉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냉매를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에어컨 가스는 액체에서 기체 다시 액체로 연속적으로 변하면서 순환이 되는데요. 컴프레셔의 흡입과 압축으로 지난 가스는 고온의 기체가 됩니다. 이때 발생된 열을 컨덴샤에서 식혀주게 되면 고온 고압의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 리시버 드라이어 필터가 막히게 되면 냉매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컨덴샤의 냉각 성능은 떨어지게 되고 컴프레셔에도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부품의 손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리시버 필터를 교환해보면 필터 부분이 검정색으로 되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만약 필터 교환시 오염이 있다면 에어컨 오일도 같이 교환하시길 바랍니다. 오염이 있다는 것은 컴프레셔의 부하로 인해 오염물질이 생겼다고 보셔야 합니다. 리시버 필터는 말 그대로 필터입니다. 에어컨이 시원해지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에어컨 냉매 라인 시스템 보호를 목적으로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서 교환 하시기 보다는 고장나기 전에 오일 교환시 오일필터 교환해 주듯이 연료필터 교환하듯이 에어컨 시스템 보호를 위해 예방차원에서 교환해 주시길 바랍니다.